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여기 있는 V50인데요 제가 원래 LG가 아니라 삼성의 노트10 5G를 썼는데요 노트10 5G를 썼는데 제가 V50로 바꾸면서 약 일주일간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용 기간이 쓴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나온 지 거의 1년이 넘은 제품인데 이제서야 왜 리뷰를 하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V50 썼는데 그거를 그대로 어딘가에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V50을 구했고요 v 오시을 쓰는 동안 장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듀얼 스크린이 있다는 점인데요 듀얼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었을 경우에 어 약간 반응 속도 안느끼 해도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스크린 자체가 상당히 응용도가 높아요 응용도가 높아 가지고 예를 들면 쓸때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 화면에다가 여기 요, 여기 요 세컨드 스크린에다가 여기다가 어, 기본적으로 디스코드를 넘겨서 넣어 놓거나, 디스코드를 넣어 놓고 여기다가, 다른 트위터나 이런 거를 트위터나 이런 거를 볼수있고요따라서 SNS를 할수 있거나,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할수있고요 어, 전 개인적으로 게임을 안 하지만 게임 두 개를 돌린다는 건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위에는 자동 게임 돌리는 컴퓨터는 핫스톤이나, 뭐, 제가 오토로 돌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거. 뭐, 일단 CPU 자체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자랑하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지표가 적어서 정확하게 뭔지 아실 텐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용감 꽤 좋아요, 꽤 좋은데, 꽤 좋은데, 세컨드 스크린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지금 이핸드폰 올려놓고 있는 지금 카메라 올려놓고 있는 이거시대에 올려놓고 쓰면 정말로 편해요 하지만 바닥에 놓고 썼을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바닥에 놓고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덜컹거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덜컹거린는 단점이 있고요어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세컨드 스크린을 냈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덜컹거린다는 평이 많더라고요뭐 물론 지금 v50 리뷰니까 v50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v50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스크린 의 활용도가 정말로 많아요 용도가적용할게 많아요. 일단 세컨드 스크린에다가 어, 카메라를 여러개 지정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여러개를 동시에 찍을 수 있다는 것 정도, 좀더장점이고요 세컨드 스크린에 이것저것 뭐 인터넷을 인터넷 브라우저를 딱 걸어놓고 뭐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딱 걸어놓고 볼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바로 3.5mm 이어폰 잭이 있다는 건데요. 3.5mm 이어폰 잭은 어, 노트10은 없는거예요 노트10은 아예 없어가지고 저같은 경우에는 결국 갤럭시 버즈를 샀거든요 아실 분들아시겠지 제가 결국 갤럭시 버즈를 샀는데 어... 갤럭시 버즈랑 상성은 굉장히 안좋은 편이에요 일단 연결은 되는데 한번씩 디스코드랑 연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건 디스코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 디스코드에 연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뭐 마이크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소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연결도 조금 텀이 좀 좀 끌려요 좀 끌리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같은 경우는 기기간의 성성이, 성성이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볼수있고요아 그리고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스테레오 사운드인데 스테레오 사운드라는 게 일단 위아래로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위아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3D 입체 사운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C D X 3도 굉장히 잘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리가 정말 빵빵하게 울려요. 소리가 정말 빵빵하게 울리고 어, 개인적으로 그 소리 때문에 저는 이걸 사게 됐습니다. 소리 때문에 굉장히 사, 좋아서 사게 됐고요. 근데 몇 가지 단점을 꼽자면 일단 여기까지 장점이었고 몇 가지 단점을 꼽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키보드가 몇 가지 앱들이 상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키보드를 쓰는데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고 네이버 키보드 네이버 키보드를 쓰는데 네이버 키보드 같은 경우에 버벅거림이 정말 심해요 정말 심해 가지고 한 번씩 꺼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스마트워치 제가 지금 여기 충전하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 보이시죠 여기 G타입인데 이 G타입에 있는 크루즈라는 앱이랑도 정말 안 맞아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인데 그크루즈앱 자체가 아예 멈췄어요 아예 멈춘 상태로 어,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됐어요 물론 이건 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 노트를 했을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 거든요 정말 노트를 했을 때는 정말 그런 일이 거의 한 번도 없다시피 했는데 이거 VOC 갖고 나서 한세번 정도 그렇게 되니까 조금 빡치더라고요네 조금 열이 받더라고요그 점은 좀 단점을 꼽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또 장점을 하나 더 말하자면 발열이 진짜 최소화 돼요 발열이 요즘 요즘 폰과는 다르게 듀얼 스크린을 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화를 거의 몇 시간씩 하고 있는데 어, 정말 발열이 없어요. 물론 듀얼 스크린을 이렇게 겹쳐놓고 이렇게 봐도 듀얼 스크린을 이렇게 겹쳐놓고 써도 여기 발열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쓰면 보통 발열이 좀심하게말 했는데 발열이 거의 없다시피 그냥 미적지근해요. 제가 까서 한번 확인 해봤는데 정말 발열이 정말 덜하고요. 그리고 요 듀얼 스크린, 여기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즈 온 디스플레이라고 요것도 화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 그런 것도 장점을 꽂고 싶고요 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옆 베젤이나 이런 베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점을 꽂고 싶습니다 베젤이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요즘 나온 스마트폰에 비해서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약간 장점, 장점 아닌 장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폰을 만약에 쓰신다면 듀얼스크린을 꼭 쓰라고 한번 하고 싶어요 듀얼스크린꼭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아직 크게, 크게 뭐 불편한 점을 느낀 점은 없어요 일주일 사용기라서 크게 불편한 점을 느낀 점은 없고요 뭐 아직까지는 유용하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펼쳐 가지고 뒤로 한번 꺾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응만 하면 정말 편해요 적응만 하면 정말 편하고 괜찮아요 괜찮은 괜찮은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점이라고 한다면 요, 여기 앞면식 카메라가 조금 네, 안 명씩 카메라가 조금 부정확해요 저의 굴리를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